아너 아, 누군지 못봤네 아 누구야 아야 원래 아무 생각없이 게임하는게 제일 좋아 삼사왕 환자 내리고 아, 내리면 은 이거 한대 맞는데 절대 안 내리지 그러니까 어어? 아이고 이친구야 전차는 너를 버렸어 최대한 빠져있다가 형타 밀어넣게요 가까이 붙어있으면은 자석 바로 뚜두를 맞아가지고 음. 거리 좀 벌렸다가 하면은 직방이거든요 일단 샤먼 해독기 저기 멀리 끝에 있는거 확인 일단은 고나기 바로 견제 갑시다 고나기는 아 끝이 아니구나 아, 중앙에 도끼네요. 그럼 바로 오겠는데, 샤머니? 리 샤머니도 버린 탐사원. <웃음> 자 포탈 두개 사용. 플래시 사용해가지고, 한타탁 해주고요. 포탈 없기 때문에, 왼쪽으로 창 던지고. 저기 만들어가지고. 아, 있다. 있나? 없지 않아? 있네. 쭉 따라가요. 내집 포탈 아예 없다, 진짜로. 응, 따라가면 잡는다. 무조건 잡는다. 빵야! 아 그쪽으로 가도 죽는데요아 안죽나? 해독기 4개니까 좀 느긋하게 하면서 하죠 핑태는 음. 것같은데 이거. 어.. 구출을 내서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역 넓게 만들어가지고 하면은얘네가 못해 아무것도 해독기 두개 다 떨리고 있기 때문에 구출을 안 한다는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아, 스키 아무지게 팝풍 먹고 와야지. 음. 그리고, 아직, 말, 그, 그게 아닌고가지고 잠식 돼가지고, 안할 거거든. 자, 들어오면 죽어요. 아, 이제 거리 벌려주면은 좀더내 영역을 확장시키면 되지. 아~~ 빵야아 구출.. 하지마 얘들아 아도거 두개 남았어 어떻게 할건데 이거 일단은 구출 안오니까 음.. 확실하게 버리고 가네요 여기 아 막히네 저기두 아, 명이 다 여기 있으니까 음, 확실하게 마주나가지고 마무리를 해 줍시다 나이스 사모님도 이쪽으로 오세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끝난거 알잖아 응? 아 끝난거 알잖아 일로와서 죽어 <웃음> 빨리 포기해 어? 아이 오가 일로와서 응? 잘 죽어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어 그치 그치 아니아니 아냐 아휴 갈게 음. 그지 말사님 음 일로 오고 깔끔하게 승리 에스텔타에서 나이스 좋아 와 점수 주해 말이주네 <웃음> 응? 이거를 블레쉬를 쓰네 시계 썼는데 <웃음> 많이 졸렸나 보다. <보네. 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要不然<音>